미션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탈거해 안에 남아있는 오일을 모두 배출시켜 주고요. 밸브바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탈거한 오일팬에 있는 마그넷인데요, 색가루와 슬러지가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 큰 새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아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모아비의 경우 오일팬과 필터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11년 중반부터 마이너 체인지를 거치며 파워텍 8단으로 변경되었는데요 ZF가 아닌 현대에서 공급하는 오일팬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일팬에 포함된 가스켓을 비롯해 각종 플러그 그리고 오일팬 고정 볼트도 모두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품 오일팬을 장착 후 볼트를 손으로 살살 돌려 가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원을 그려가며 다시 한번 토크를 확인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모아비 파워텍 8단의 미션을 규격인 SP4 알라를 충족하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 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류가 잘돌도록 P, R, N, D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팬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모아비 파워텍은 N단에서 레벨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디퍼런셜 오일 차례입니다. 모압이 디퍼런셜 오일 규격은 GL5-75W-90이 사용됩니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동일한 오일이 들어가게 되죠.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드레인 플러그에 부착된 슬러지의 모습인데요 교체한 이력은 없어보입니다 잘 클리닝해줍니다 신품 와셔를 장착한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가 매우 안좋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네요 신품 와셔로 교체한 플러그를 장착 후토크체결 합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차례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의 역할은 엔진의 동력을 제일 처음 전달받은 후 전륜과 후륜으로 힘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모하베의 경우 상시사륜과 파트타임 사륜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사용되는 오일이 다릅니다. 서로 호환되지 않는 규격인 만큼 잘 구분해서 주입해야 하죠. 트랜스퍼 케이스 볼트는 별도 와셔가 없습니다. 유분에도 안정적인 기밀성을 발휘하는 록타이트 243을 도포 후 장착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오버필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고 플러그도 243을 도포후 토크 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워스티어링 오일 교환입니다 PSF3 순정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조향시 과거와 다르게 핸들이 무거워졌거나 또는 드르륵드르륵하는 소음이 들릴 경우 가장 먼저 오일 교체를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기존 오일을 석션합니다 신유를 주입하고요 시동을 켜 신유가 잘돌도록 핸들을 좌우로 돌려줍니다 동을 끄고, 석션하고, 주입하고, 핸들을 돌려주는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리저버의 올 색깔이 잘 돌아왔네요 시운전을 다녀온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미션,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모두 깨끗합니다. 모아비에서 나온 미션오일과 오일팬 각종 구동계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미션오일인데요. 좌측부터 기존 사용류,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모아비에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모두 상태가 다 좋지 않은데요. 리어는 정말 심각했네요. 신유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기존 파워 스티어링 오일,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각종 와셔 및 볼트 모두 신품으로 개체 완료하였습니다.